얘들아 <웃음> 안녕 오늘은 내가 어릴 때 있었던 생각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아마 그게 내가 아마 세살 정도 됐을 때일 거야 그때 우리는 신당동에 그 초가집에서 살았고 어, 굉장히 좀 구차하게 살았지 그냥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뭐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그랬겠지만 특히 나한테는 그... 지금처럼 애들이 자라면 부모들이 그냥 뭐 이런 장난감 사주고 저런 장난감 사주고 뭐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럼. 누구나 다 장난감 장난감을 어서 사서 부모가 준다더니 그런 게 없었 없었으니까 뭐 나한테는 더군다나 그런 건 없고 근데 항상 내 소원이 뭐냐면 그 당시 에또 우리 동네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음. 봤겠지 세발 자전거가 그렇게 타고 싶었어 근데 그거는 뭐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는 그 꿈도 꾸지 못했을 때지. 근데 어느 날 어, 아버지가 오늘 영천에 살고 있는 어, 고모집에 가자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집이 신당동이었고 거기서 이제 좀 걸어서 어, 기차를 타면은 아주 귀찮은 짓이 전철 타면은 영천까지 이제. 서대문. 저, 어, 어, 서대문이지. 전철, 어, 전철 음. 타고 갈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어, 영천에 사는 고모를 영천 고모, 영천 고모 그러는데, 그때는 그 고모가 잘 살아서 기어집에 살았을 때야. 근데 이제, 쉬, 눈도 쌓이고 그런 추운 겨울인데, 음. 아버지가 그 고모네 집에 가면은 재발자전거도 탈수 있고 뭐 좋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여기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고 근데 이제 그 영... 어 전철 타고 영천, 영천 고모네 집에 갔었는데 지금도 그 영천 고모네 집그뭐여그 그 구조가 상생에 이렇게 들어가면 은 왼쪽에 이렇게 음. 문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왼쪽에 만스피지 같은 하얀 강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쪽에 뭐 안방 있고 저건 건너방 있고 요런 이런 요런 개화적 구조였는데 음. 근데 물론 이제 가니까 가자마자 뭐세발자전거 사줄 수 없고 거어부가 들어오시면서 내가 오는 걸 아니까 뭐 이런 칼이라든지, 뭐, 이런. 장난감. 장난감을 사가지고 오셔서 나한테 잘해주시고, 세발자전거야 아마 뭐, 내일쯤이면, 어, 사, 어? 음. 사서 내가 그걸 선물 받게 될지, 그거는 이제 지금 거의 생각이 없는데, 어제 그러면 얼마나, 그, 생... 생각이 생생하게 나냐면, 내가 강아지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쁘다고 하다가, 여기 꽉 물어서 여기 물, 아... 아팠던 그런 기억까지 나거든? 근데 어쨌든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고모부가 와가지고 뭐 얼리고 재밌게 놀고 그러다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그 고모가 나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창가에다가 나를 이렇게 동네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나를 이렇게 보이면서 아 우리 뭐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자라고 그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막 무슨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막 쏟아지더라고 음. 근데 난내 스스로도 그랬어 어린 내 스스로도 음. 아 이거 울면 안 되는데 절대 울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여기서 내가 붙어서 오래 살수 있지 그런데도 그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울음을 그칠 수가 없어, 내, 그, 어린 내 의지로서는. 아, 그러니까, 고모네 집에, 애기가 그 없는, 고모네 집이 었어 그렇지, 애기를 못 낳지, 고모가. 아, 그 집에 이제. 그러니까, 그... 아마 지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양자. 고모가 나를 양자로 아마, 그,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좀, 가서, 흰밥에, <웃음> 응? 좋은 환경에서. 잘 살게 하려고 응. 보낸 거지. 보낸 거겠지, 응. 아버지가. 그래, 너무 울고, 나는 진짜 안 울려고 아무리 응. 노력을 해도, 응. 그, 울음보가 터지는 건 못하겠더라고. 그,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응. 생각이 응. 나. 아유, 그래. 그래서 아유. 결국은 너무 우니까 어, 응. 고모가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다시 나를 데리고 왔어. 근데 그때 내 어린 생각에도 음. 내 스스로가 너무 속상했었던 생각이 나. 음. 그런 음. 그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걸 지금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갔을 때 음. 아유 그때 어땠었을까 신경이. 포근하고 예, 참 좋았는데 음. 또 반면에 그날 너무 추워서. 어. 아버지 품에 안속서 이렇게 갔지만, 발 이런 데가 시렵고, 어. 어. 춥고, 또 도름, 졸음도 왔었고,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그 생각이 이렇게 생생하게 나는지 난 지금 왜, 왜 그런지 그걸 모르겠어. 음, 그래. 그래, 어, 할아버지가 한때, 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인생이 바뀔 뻔 했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때 만약에 내가 그걸 참아내고 그, 거기에 있었으면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 하여튼, 그때 음. 그 나의 진원 기억, 이것을 이제 너희들한테 생각난 거를 얘기해 준 거야. 아유, 가난한 응? 시절이었어. 그래. <웃음> 그래. 다음에 또 다른 얘기 나누자. 응? 음. 그래. 애들 안녕. 응.